네 안녕하세요 어, 저는 나이는 서른여덟 살이고요 현재 IT 직장에서 약 8년 정도 다니고 있는 네, 직,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때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그유튜브에서좀 약간 유명하신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브로,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 6개월 동안에 거의 배운 건 이제 고음을 좀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발성이나 이런 것 보다는 거의 고음 위주로 많이 그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고음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 제가 그 전부터 저한테 있었던 건 이제 고질병이 목이 좀 많이 잘 쉬는 듯 쉬는 게제 고질병이었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좀더 심해지더라고요. 그 고음이 고음은 올라가는데 그만큼 목에 무리는 좀 많이 가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한 6개월 다니고 나서도 오히려 좀 노래를 좀더 많이 좀 못해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예,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회사 생을 활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러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좀 목이 좀 많이 쉬고 목이 좀 많이 아프고 이제 기침도 많이 나고 약간 이런 증상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. 교육을 받았고 난 이후부터, 그 그러니까 저는 좀 노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 이좀 많이 들었거든요. 었 그러다가 우연찮게 지금 이제 이 오픈 도 보컬을 좀 알게 되고 저한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교육을 받게 됐는데, 자, 여기서 와서 처음 느낀 점은, 저한테 이제 고음을 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, 제 성대의 지금 상태나, 제 소리 상태를 보시고, 기초부터 차근차근이 소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부터 많이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약 10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, 어 정말로 그 전에 있었던 목이 쉬거나 이런 상태는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목소리도 지금 뭐제 주변이나 많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게, 제 목소리 자체가 되게 얇고 허스키하고 약간 이런 목소리였는데 그 전보다 확실히 좀 목소리가 되게 탄탄해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. 그리고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좀 많이 느낀 거는 이제 기초가 예전부터 뭐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통용되겠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 모든 걸좀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제가 이번에도 좀 느낀 게제 발성이나 이제 그제 소리나 이게 성대가 기초가 좀 탄탄해지니까. 이게 노래나 자연스럽고 뭐 고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향상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예전에 제가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이제 고음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이 소리에 대해서 울림이라는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 안에서 이게 공명이 느껴지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이 공명이 느껴지면서 이제 소리가 되게 탄탄하게 올라갈 때 뭔가 약간 몸에서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좀 많이 들면서 노래 부를 때좀 자신감이 생기고 아, 목소리에 내가 좀 힘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주변 사람들한테 뭐 보컬 트레이닝 받고 싶다라는 뭐 문의가 왔을 때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전에도 다른 쪽에서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던 적이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도 받았던 적이 있는 거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. 뭐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어.. 거의 뭐.. 멘트가.. 성우.. 네.. <웃음> <수준. 웃음>